안녕하십니까? 5월 17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루나지라는 비트코인 횡령 우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커플링이 강한 나스닥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저가 매수에 역시 장을 바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도 우밀 수출 금지가 급작스럽게 발표되면서 국제 밀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올해 들어 밀 가격은 무려 60%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유가는 중국의 봉쇄 완화 등 수요 진작이 부각되면서 상승마감했습니다. 미국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이 u 후 대일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제재가 조만간 확인될 것이라는 소식도 유가를 지지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 했네요. 여전히 주유소의 가기가 두렵네요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다시 공기를 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완화와 유가는 매우 밀접해 보이네요 증산 요청에 대한 뉴스도 이제 슬슬 언급될 타이밍이 됐고요 파월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보이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고인인트서는 HTS 화면으로4 0 1호 트레이딩 커뮤니티 통해 실시간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사 삽은 매수 94% 매도 6%로 하루 만에 매수 우위에서 매수 과열로 올라섰네요. 원유는 매수 76% 매도 24%로 여전히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1% 매도 89%로 역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사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와 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임을 명심하시고 연준과 파월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네요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삭은 12,550포인트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원유는 110달러와 114.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90달러에서 184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연기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는 매수 과일이기 때문에 저항선을 위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공인프께서는 HTS